8시 59분 59초, 9시, 드디어 장이 열린다. 호구는 굳은 얼굴로 재빠르게 HTS에 있는 관심 종목을 바라본다.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다행이다. 빨간불이 훨씬 많다. 본능적으로 계좌의 종목들을 훌어본다호구의 계좌에는 이것저것 잡다한 종목이 많은 편인데 거의 대부분 손절 시기를 놓치고 물려버린 파란불 계좌가 대부분이다. 그 오늘도 계좌는 파랗게 멍이 들고 많은구나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해보지만 역시나. 이제는 반토막이 나버린 계좌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지는 않는다. 아주 잠시 장초의 금액이 들썩이며 잠시 올라갔지만 여지없이 횡보하다 결국 곤두박질 여기서 호구의 계좌를 잠깐 살펴보자. 구프라이드 현재 평단 15,100원. 두 번째 최고점으로 상따를 노리다가 여지없이 물려버린 기온의 종목. 13,000대 그리고 9,000대 반등이 있었음에도 탈출은커녕 없는 돈 끌어서 물타기를 하다가 비중만 30%가 넘어버린 상태 현재 주가 6,310원 기념할만한 첫번째 반토막 균의 생명과 현재 평단 5,900원 구프라이드와 비슷한 시기에 매수 게시판에서 1만간다 3만간다 할때 옳다구나 하며 7,000원대에 진입 그후 계단 식카락을 거쳐 그때마다 물타다 이건 역시 비중만 늘어난 상태 현재 주가 320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 아직 반토막이 아니라고 나름 위로하고 있음 한방울 현재 평단 4100원 후구가 처음으로 데이트레이딩을 해보겠다 마음먹고 매수한 주식 상다하다 여지없이 처물림 오르락내리락 할때 손절 후 다시 급등하는 걸 보고 재매수 그후 곤두박질로 어... 하다가 현재 주가 1700원대로 떨어짐. 비중은 20%가 조금 안된. 개미피아. 유일하게 수익을 조금 본 주식. 호구로서는 기념할만한 첫번째 수익 무려 5000원을 자랑한다. 그러나 너무 비중이 낮아서 별재비를 못 봄. 평단 2750원에 현재 주가 2830원. 호구는 누나를 또르눅또르 불리며 자신의 주식을 체크한다. 그리고 개미피아가 왠지 느낌이 좋아보이는지 재빨리 호가창을 열어보인다. 크크크. <웃음> 빨간불일색이로구만. 그렇다면 여기서 좀더 튕겨볼까? 마침 매수적정가에 다가왔는지 재빨리 매수증을 열어 개미피아 천주를 매입. 순식간에 체결이 되며 빨간불인 개미피아가 다시금 파란불로 돌아온다. 괜찮아. 더 오를거야. 촉이 온다. 그리고 역시나 개미피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며 계좌는 다시 빨간불이 들어온다. 나이스. 흐흐흐. <웃음> 이걸로 오늘 10만원은 먹었구만. 또다시 먹을 게 없나 두리번거리며 극등주를 탐색한다 허구의 관심은 온통 극등주뿐이었다 어라? 이건 뭐지? 갑자기 퍼런불계좌가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설마 벌써 개미피아를 살펴보지만 아직 3% 초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놈이 올라가는 거지? 구프라이드 이놈이 갑자기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반토막이 나버린 주식이었는데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 현재 주가는 6,510원. 잠깐 사이에 300원 이상이 올라버렸다. 무려 5% 상승. 어어, 이놈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잠깐 사이에 10% 상승. 이거 상한가 가는 건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크, 돈이 없어. 신용몰빵을 해볼까? 아니야 그러다 저번에 망했지. 그렇다면, 때마침 개미피아가 4%까지 올라갔다. 호구는 아쉬웠지만, 일단 개미피아를 이절하기로 마음먹는다. 수익은 9만원 조금 안되는 것 같다. 그리고 재빨리 구프라이드를 시장가로 매수.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좋았어. 구프라이드. 이제 좀 날아보자꾸나. 칫칫칫오에에에 예, 예, 예. 그리고 후기롭게 담배를 하나 꼬나물고 호가창을 노려보기 시작한다. 잘하면 오늘 대박이다. 상한가를 꿈꾸며 호구는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 시간은 어느 덧지나 3시 30분 벌써 끝난 거야 구프라이드의 종가는 6천 원대로 끝이 났다 잠깐 오르는가 싶더니만 여지없이 패대기를 치고 그때마다 호구는 다른 주식을 손절해가면서 매수했건만 구프라이드는 여지없이 그 기대를 배신하고 줄기차게 떨어져 버렸다 5400원까지 떨어졌을 땐 아예 이성을 잃고 50%를 손절했다 그리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니 6천원 따까지 올랐을 땐 정말 모니터를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cctv로 내 모니터를 감시라도 하나? 내가 팔면 오르네. 문득 보초병 일주만 남겨둔 개미피아의 수익률을 보니 27% 수익. 상한가였다. 첫번째 초기 왔을 때 그냥 놔두기만 했다며. 혹은는 눈물이 핑돌기 시작했다. 이럴 땐 모든 걸 잊어야만 한다.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게야. 음냐 음냐 책상 옆에 먹다 남은 강소주를 들이킨다. 호구는 여전히 꿈을 꾼다. 멋진 스포츠카와 늘씬한 미녀. 그리고 데이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자신을. 언젠가 언젠가 나는 주식왕이 될 거야. 벌컥벌컥 벌컥. 그을 알싸한 소주 냄새와 더불어 싸구려 매트리스에 눕는 호구. 겨울바람은 아직도 차디찬 모양이다. 호구는 요즘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깨달았다. 그래 내가 부족한 건 정보였어. 그렇다면 일단 정보를 모아야 할 텐데. 후구는 고심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보를 모을 수 있을까 궁리했다. 역시 가장 간단한 건 인터넷이겠지? 주식을 입력해서 검색해본다. 그러자 산더미 같은 많은 정보들 무슨 이평선이 어쩌고 경제 추세가 어떻고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 그동안 실패로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후였지만 금세 머리가 쥐나고 터질 것만 같았다. 에이 역시 이런 건 나하고 맞지 않아. 역시 게시판 매매가 최고지. 호구의 주특기는 충동매매. 항상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해 가는 곳이 있다. 네이버 게시판. 그의 마음은 어느새 풀어지고 다시 즐겨 찾던 그곳으로 클릭질을 해댄다. 네이버 게시판은 그의 놀이터였다. 그리고 정보도 거기서 얻는 편이었다. 호구는 일단 시끌벅적한 게 좋았다. 수많은 게시판이 있었지만 안티지라면서 가장 놀기 좋은 게시판은 자신이 놀던 구프라이드 게시판이었다. 담주부터 5천원 간다. 계잡 주임 사지 마셈. 구프라이드 이제 끝났음. 자신도 주주면서 무의미한 안티질을 해댄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분이 안풀리기 때문이다. 그러자 곧 자신의 글에 수많은 악성 댓글들이 달린다. 찬찬히 보며 관심 받던 중 특이한 댓글이 달렸다. 세이지 금융 대박남. 김익스 성주인. 내일부터 폭등인다. 혹은 일단 이런게 달리면 뭔가 귀중한 정보를 얻은 양복하고 만다. 그리고 글세이지 금융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졌다. 한번 들어가볼까? 게시판에 들어가보니 일단 저렴한 급등주였다. 오후 1주당 천원이라. 혹은 주식을 고를 때 일단 가장 먼저 싼걸 고르는 편이었다. 똑같은 돈 10만원이라도 10만원짜리는 1주밖에 못 사는데 반해서 천원짜리를 사면 100주나 살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박, 내일부터 간다. 적대적 M&A 간다. 12발행, 신규매수자 대기. 잘은 모르지만 뭔가 좋은 정보 같았다. 뭔가 흥분의 도가니었고 금방이라도 대박을 터트릴 것만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이거 매수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갈것 같나요? 호구가 질문을 올리자 곧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다. 마이너스1만은 이번 주내로 찍을 것 같고요. 3만은 요번 달래로 세종대왕 갑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 호구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손해본 것만 천만원이 넘는 호구에게 세이지 금융은 뭔가 느낌이 좋았다. 천원짜리 주식이 3만원 간다면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하지? 그동안 날린 돈 많이 알려면좁지도 않은 머리를 굴려본다. 한 100만원 그러면 3천만원 호구의 입가에 침이 고인다. 이번에야말로 소위 말하는 같이 투자를 해볼까 생각해본다. 좋았어. 이번엔 3만원 되기 전까진 안 판다. 서둘러 전화기를 꺼내더니 어딘가로 꾹꾹 누른다. 따르릉. 응. 형인데 요즘 잘 지내냐? 아 별건 아니고 지금 급한데 백만 원만 내 계좌로 붙여줘라. 뭐. 에이. 형못 믿냐? 뭐. 저번에 곤돈 200부터 갚으라고. 뭐. 뭐. 끊지 말라니까. 뭔가 뚜뚜뚜하면서 더 이상 응답이 없자 호구의 얼굴은 구겨졌다. 젠장. 이번에도 카드 인출인가? 호구는 쓴 웃음을 지으며 돈을 인출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크 이번 달 생활비인데, 다음날, 호구는 여느 때처럼 긴장된 표정으로 장시작을 기다린다. 아홉 시 전가, 호구는 가장 먼저 세이지 금융을 검색해본다. 역시나 맹렬하게 치솟아 올랐고, 급한 마음에 가진 돈 모두를 몰빵한다. 고통가로, 클릭질 연타. 하지만 상승 속도가 체결 속도를 훨씬 웃돌았다. 결국, 급한 마음에 시장가로 매수 성공. 체결가는 27% 상승 시점이었다. 왠지 모르게 비싸게 매입한 것 같아 조바심이 있지만 세이지 금융은 잠깐 멈칫하더니 곧바로 상한가를 찍고 마감한다. 우오 벌써 2% 상승. 이제 시작일 뿐이야. 호구는 큰노래를 부르며 세이지 금융의 게시판에 들어간다. 역시나 찬티 일색이었고 호구는 찬티가 되어 찬티 애들의 분위기에 맞춰 흥분한다. 시초가에 몰빵 벌써 20% 먹었다 크크. 사실 2%지만 호구는 게시판에서만큼은 초절정의 고수로 등급한다 오늘 매수한 주제에 어제 이미 매수했다느니 벌써 천만원 먹고 시작한다느니 있는 뻥 없는 뻥을 치기 시작한다. 찬티들은 부러워 죽겠다는 둥 자기도 시초에 먹었다는 등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안티들은 역시나 질투의 화신으로 변의 패대기라느니 어쩌면서 자신을 놀리기 시작한다. 3시가 지나고 호구는 처음으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 혹시라도 있을 패대기를 대비했지만 세이지금융은 호가의 매수창만 초반 300만주 중후반 500만주로 부동의 벽을 만들며 마감했던 것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매수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거나하게 한방 쏴야지 히히 소고기라도 사서 구워 먹어야 하나 자신에게 상을 내려준다 역시 급등주는 정보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더 게시판에 안티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쇠고기와 소주를 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비록 현금 서비스를 받긴 했지만 이 정도 치면 충분히 사치를 부려도 될 거라 생각했다. 내친 김에 사우나도 한방 때릴까? 맞다. 이제는 그냥 후구가 아니다. 뉴 후구다. 날 이제부터 뉴 후구라고 불러다요. 실컷 포식을 한후 사우나에 가서 거나하게 낮잠을 때리고 돌아오자 7시가 훨씬 넘었다. 꽃노래를 흥얼거리며 연애 때처럼 집에서 PC를 켜서 게시판으로 돌아온다.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찬기일색이던 게시판에서, 갑자기 안티들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한간이 어쩌고 노래를 불러댄다. 응, 갑자기 왜 이러지?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다. 검색을 해보니 시간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다. 그리고, 어느 한글의 대단한 조회수와 더불어, 추천수가 많이 박혀 있었다. 후구, 뉴후구는 궁금해서, 그 글을 클릭해본다. 시간의 한가, 내들 인제 젖댔다 크크크 <웃음> 상표 확정 크크크 음 <웃음>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상한가를 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할 수 있지 호구는 까닭없이 불길해진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오늘 장 끝나고 뉴스 하나 나온 게 있었다 횡령 주가 조작 김사기 세이지 금융회장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30년 3월 세이지 금융의 말레이지야 현지 자회사인 A사가 파산 신청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해 소액 주주들로부터 운영자금 105억 원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회사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고 허위 공시 후 이것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우선 2029년 7월 코스피 상장사인 휴대폰 제조회사 비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세이지 금융의 자금 18억 원을 빼돌려 차명으로 비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헐 다음 날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나 시초가 부터 하한가에 묶이기 시작하더니 호구가 매도 버튼을 눌렀을 땐 이미 게임셋이었다. 무려 천만주가 묶여서 체결이 되지 않았고 사는 사람도 극히 적었다. 그 다음날도 하한가에 묶여서 시초에 매도했지만 얼마 뒤 하한가가 풀렸고 열받은 호구는 다시 재매수를 탄행. 마이너스 15%에서 붙잡았지만 다음날 거래정지가 나오면서 기껏 탈출한 돈 떼지도 못한 채 묶여버렸다. 얼마 뒤 세이지 금융의 공고에는 상패 공지가 덜렁 붙었다. 으아, 이걸로 호구는 역사적인 첫 번째 상패 주식을 갖게 되었다.